난 하늘도 잊지 않겠다 써 내려가던 나의 글귀 단어 하나하나 하나 소중히 꾹꾹 눌러 쓰던 나의 내 인생이란 소설에선 네가 사라지지 않게 해준 소설 그렇게 빌고 빌었건만 내게 남은 건단 하나도 없어 길을 를으려 해도 떠나서서처럼 번지기만 해 아무래도 내가 있던 부분은 못쓸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와의 추억은 못 잊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내이야기에 너의 흔적만 잔뜩 남아있어 내 페이지는 얼룩져 전혀 아름답지 않아 글쓴 자국만 너말 가득했어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사랑의 팬이라면 이별은 지우게 uh. 사이사이 숨겨진 이야기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